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목소리로> 아니 아니. 보시려는 적이야.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수트만 입다가 네. 오랜만에 패딩, 패딩, 을 입으니까 오늘 좀 쉽지 않겠다. 첫째 잘못 보면은 다 누드톤이라서 네.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하품도 되겠어요. 아니, 눈 여기 커튼들데 있으니까 어디 어디 있어? 야 동훈이 어디냐? 얼굴만 떠나면 왜 떠나? H Y H Y H Y 뭐가 있죠? 한국 약푸르트예요. 아 네, 아 오늘 그... 한국 야푸르트랑하게됐어요 아, 간식이잖아요, 국민 간식. 국민 약간. 음료 겸 간식. 그렇죠. 왜냐면 또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네. 윌도 있고, 코퍼스 코퍼스, 코퍼스. 어, 간에 좋은 간에 뭐, 좋은 코퍼스. 그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아기 때야푸르트 제품이 거예요. 윌. 헬리코박터 아, 아, 네. 프로젝트 휠어 맞아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휠 이건 아프리카께서 얘네 사오셨어요 아쿠르트는 또 뒤집어서 얼린 다음에 해가리 쏘아가있어요 해가리 똑 따가지고 아, 맞아요 하도 뒤를 에 뜯어서 먹으니까 그에, 뒤, 아, 뒤로 뒤 아, 먹는 맞아, 맞아, 맞아. 야쿠르트가 나왔어요 그 옛날에 저희 막 어릴 때 보면 야야야 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행시를 자사행시 가볼게요 내가 지는 게 아, 아니지? 알아요 알아요 아, 야 아쿠르트 아줌마 야 야구르트 주세요. 음. 야, 야구르트 없으면 요, 요거트 주세요. 아. 아. 야구르트 아주머 야구르트,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주세요. 한국 야구르트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 저, 시민분들이 저, 저. 어떤 제품을 또 선호하시는지 오, 네.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출발. 야구르트 매니저님. 야쿠르트 주세요 아니 뭐 제품을 줘야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든 네. 뭐라할 텐데 뭐 이렇게 찾는 건가 우리가? 어? 뭐야? 아 저분들이에요? 어. 어. 야인력거 멋있다 저거 어. 야, 귀엽다 우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하루야채의 야추입니다 하루야채의 아, 야추씨 아, 야추! 하이파이브에서 써보고 써보고 써보고 야쿠르시에 쿨! 아 야쿠르시에 쿨! 쿨 씨! 예. 저희는 예. 프라디 클라닛에서 온 어디서요? 프라디 클라닛에서 우주에서 왔다고요? 우주인이세요? 네. 빵상 네. 그래 인간들아! 한국에서 대기하기 위해서 내려온아있어 어. 아, 아는 외계어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빵쌍! 빵쌍! 빵쌍! 이런 사기꾼들 <웃음> 네, 이럴 줄 알았어 가 어? 네, 이럴 줄 알았어 내 네, 동심을 지금 팔아먹어요 그래 인간들아 사실 우주에서 이 지구 한국에 와서 데뷔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실력 검증이 좀 필요가 아, 아닙니까 사실? 네. 왜냐면 지구에 이 지구에 이장벽이 높거든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뭐. 네. 큐. <목소리> <목소리> 근데 진짜 아이돌 치고 비율이 좀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일로 와 이게 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시민분들에게 또야프르트 제품들 나눠 드리면서 네,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직설적이시거든요 상처 안 받기로 다 약속하고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자요 하시죠 하시죠 안녕하세야프르트 하이.. 그래. 대신 인터뷰 하시면 사진 찍어 하이... 드릴게요 그냥 와... 하이라이트 여기서이이 <웃음> 하이.. 저희 어. 하이..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그냥 일반, 일반, 직장... 일반 직장인 완판상사에서 음, 음, 음, 네. 아세요 완판상사? 음,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웃음> 네. 구독자가 안 들어. 요명의 네 사원 중에 가장 좀 영업을 잘할 것 같다 아 윤두준 사원 지금 들고 계신 건 아메리카노 맞아요. 어, 그럼 야쿠르트랑 바꿔드릴게요, 저희가. <웃음> 아, 4개만 원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안 좋으신데 없으세요? 장기 쪽. 위, 위, 자 아, 일단, 어, 챙기, 일단 챙기시고 일단 네. 챙기시고. 뭐숙취라던가 이런 거있으으면 간, 간. 아, 간에는 퍼쓰거든요 아, 네. 일단 챙기시고. 예, 네. 야쿠르트 제품 좀 드셔 보셨나요? 한번 봤습니다. 네. 아, 어? 제 효과를 네, 제일 효과를 제일 마음에 바... 드셨던 품 위는 되게 오랫동안 먹었었고요. 아, 네, 이거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걸 장이요, 장에 네. 위에 알약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예. 한번 드셔야 돼요. 손에 손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주해야돼 예. 네. 아니, 안 치우세요? 오, 오, 근데 갈땐 네. 주셔야 돼요. 뭐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화학적. 화학이요? 네. 화학. 화학. 화학적으로 봤을 때 야쿠르트, 야쿠르트 제품들이 네. 실제로 인체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 기분은 좋잖아요 아. 맛있으면 건강에 네. 좋은 네. 거예요. 많이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죠? 아,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뱀 분이 이네명 중에 누가 될까요? 두 아, 얘기하고 안 된다. 아, 아니 괜찮아요. 뭐라고얘기해 아, 윤모 뭐라고 아, 아, 아, 씨. 야 윤모 씨 오늘 어, 잘 나가네. 뭐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아, 나, 아, 나, 네, 요거 사료 야채나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좀 샐러드 좀 드셨어요? 샐러드 못 드셨죠. 야, 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장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맘에 드시는 거 그냥 편하게. 아 그래요? 네마음그러냐 아, 그럼요. 이 제품 있잖아요. 네. 이 제품 저희 그 추억이 있잖아요. 막 옛날에 막 뒤로 뒤로 까 가지고 막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냈어요 얼려서. 그렇죠 그렇죠. 아, 야두개 챙겨가세요. 하나 얼려 드시고 하나 그냥 드시고. 오장육부를 다 챙겨. 야구르트. 야구르트 드릴게요. 야구르트 드세요. 야구르트 드시고 가세요. 야구르트. 야구르트 드릴게요. 야구르트. 진짜야구르트. 유동 인구가 적네. 네 점심에 다 끝나버려가지고 악역밖에 네. 안 굴러가네요. <웃음>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수치가 조금 높게 올라가지고 와어왜 그럴까 싶었더니 아 너무 많은 영양제 그리고 헬스 보충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간에 타격을 준다 그래요. 네, 어, 지금 하나 아 쿠퍼스 챙겨 챙겨 <웃음> 아, 챙길게요. <웃음> 저도 사실 간이 안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기광 씨는 위가 안 좋잖아요. 위가 아, 그래, 안 좋죠. 안 네. 네.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반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분은 좋잖아요? 식사뭐 하셨어요? 팩트도 네? <목소리도> 많고. 아아 식사하셨으니까. 위드를 아, 네, 하나, 네. 챙, 하나씩 찍으시고. 네. 혹시 언치거나 네. 음 그러시다그러 <웃음> <그럴 수 웃음> 혹시 야야야요 사용자 아세요? 야야야요? 아, 네. 뭐안 나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떤 일 하세요, 혹시? 20분 <웃음> <웃음> <90도> 안남하셨거든요 <웃음> <야, 웃음> <웃음> 우리 소문 그래서, 안 나보네. <웃음> 저희가아쿠르트를몇개좀 가져왔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아니무시이라니까왜 동작구만 밑장 빼이냐고왜 이거 손이 바로 가시죠? 네. 자기대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만큼 네. 아 원하시는 만큼 네. 여기 여기 주머니 다 채워가셔도 돼요 네. 아니면 저희가 이 모자에도 좀 담아드릴 아, 아, 수 있어요 맞다, 맞다. 좀 종류별로 넣어드릴까요? 아,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이야 아, 네. 예. 또, 또, 네, 아 좋습니다 또 넣어드리고 네아 좋습니다 업무 이렇게 하시다가 네. 야구루타 하나씩 드시고 싶으실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웃음> 하나씩 드세요. 시작하시고 <웃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좀 자유롭네요. 예. 내가 혼면 됩니다. 어세요 아니요 어디 있다 이제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시장 조사를 하려면 이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러 드릴 수 있는 공연을 좀 준비해요. 어 왜요? 다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아수있을요노래데은 오아 귀여워 봐번브이드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진짜 나요와 아, 스타트 <웃음> 배터리 충전해달라는데요? 아 야러분트야여러트좀안 좋은 데 있으세요? 변비가 좀 있으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변비, 아, 변비는 이쪽. 앙케어 프로젝트, 엠프로 3로 가야 돼요. 아, 이거요? 아, 야채도 아, 야채도 많이 드시고 뭐 어, 갑자기. 아니,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저는 하나 먹어볼게요. 아니, 이거 알약이 들어있는지 전 처음 봤어요. 손에 이렇게 하시안되거요 자 아, 이렇게 또뭐 야쿠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야쿠르트 아, 그 이미지가 너무 좀 좋다 보니까 좋아요. 어, 시민분들이 되게 맞아요. 어 이거 알지? 맞습니다 알지 하면서 많이 좀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고 이제 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죠 자 하나씩 <웃음> 좀 집어 넣으시고 <웃음> 아저좀 아, 저도, 저도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와, <웃음> 리스마스아직 따뜻하게 네, 네. 있어. 아, 뭐 아, 그래, 그래. 산타야. 한국 야구 르트우리 그래. 차차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아, 네. 그래, 그래. 자 한국 야구 르트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웃음> 진짜 아 아예 몇 네. 회째인데 네. 감사합니다 한국 야구 르트 감사합니다 두분 준비하시고 출발 자두주씨 자, 출발! 출발 아 왜, 왜? 게임 끝났네요. <웃음> 자, 아, 우리 가자. 가자. <웃음> 자, 동물쌤. <웃음> 같이 가! 같이 가!